하느님 사랑 안에서 어린이가 되는 것 143. 하느님 사랑 안에서 어린이가 되는 것이란 주제에 관해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신비는 하느님께 다가가려면 우리가 작아져야만 한다는 진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테오 18장 3절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찾아 그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영적 어린이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그렇듯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믿는 것처럼 믿어야 하며 어린아이들이 애원하듯이 하느님께 애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모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모님께 대한 공경은 그저 부드럽고 감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 공경은 우리 영혼을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희망을 주님께 두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큰 위안과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성모 공경을 의미할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도두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0편23 1절부터 4절까지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공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줍니다. 성모님이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복잡한 문제들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그 무엇도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진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되는 길 그 길의 시작은 성모님께 대한 신뢰 가득한 사랑입니다. 몇해 전에 저는 묵주기도에 관해서 쓴 소책자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말의 진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 생각을 여기서 결론 짓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 이 말의 진실을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성모 마리아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내보이고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성모님께 털어놓으며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분께 간청함으로써 말입니다. 144 만약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를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마음 깊이 품으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권능과 위험을 버리신 분입니다. 필리피 2장 6절부터 7절까지 인간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뛰어넘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필요로 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인간의 육신을 취하게 하고 우리들 죄의 무게를 감내하시게 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앙의 진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 영혼을 그 신앙의 진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까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들 한명한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확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빛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것들이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이더라도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로 바뀌고 결코 끝나지 않을 평화와 유머로 가득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감사의 행위가 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인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장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의 기도도 성모 마리아께서 드린 이 기도와 함께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의 기도를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찬미하고픈 열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와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의 기쁨을 더불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